야, 안녕하세요 골팡이 여러분 호떡팡이요 자 여러분 아마존에서 몇 수일 짤지 모르겠는데 꽤 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간 상태고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흰개미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흰개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그게 바로 흰개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셔가지고 흰개미를 수백 수천마리를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사람들고 그거를 약간 단백질 원으로 해서 많이 먹는다고요 그리고 얘들이 심지어 울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흰개미를 잡아서 먹고 또 다른 생물들도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놈이 지금 바로 흰김에테개 처무류로 가 있는데 혼자 천물리기 싫어요. 같이 천물려요 레스! 흰개미는 정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거예요 아마 리발 제발 리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뭔가 볼록하게 동그랗게 만들어놨죠 저게 바로 흰개미 집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집을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뿌시면 수천 수만 마리가 있고 저런데뿐만 아니라 저기 브랜드이 찾아 놓으신 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약간 썩은 나무들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딱 있어요 이것도 다 흰개미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거 뿌시면은 흰개미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 오 뭐야 같이 이동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오이오 여러분 여기 다 흰개미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일반 개미랑은 완전히 좀 네. 다르게 생겼고 오 진짜 신기하다 얘는 무슨 개미요 개미들 계급들이 있잖아요 큰 개미 작은 개미 <웃음> 그거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데요? <웃음> 자 여러분 여런데 딱 부셔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바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와 이거 엄청 통통해 단백질이네 개미들은 원래 자기 구역에 이렇게 손을 대면은 공격을 하는데 얘네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흰개미도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뿔이 달려가지고 사슴벌레처럼 무는 애들이 있는데 호주에서 몇번 봤거든요. 아얘 검은 애들 얘네 뿔 달렸네. 얘 검은 애들 기 혼자 가는 애들 있죠 대가리 검고 작은 애들. 얘네들은 뿔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 정도로는 간에 기별이 안 오기 때문에. 자 이때 숲에 들어가지고 아주 거대한 덩어리죠. 있 그거도 깨부셔가지고 한번 잡아 볼게요. 아마존에서 그만 하이킹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아 어, 힘들어 매일이 열사병이에요, 진짜. 진짜. 근데 아우 맛있어 <웃음> 아우 맛있어 산소 오투 라마전 오투 아우 맛있어 여러분, 음, 큐베르 발견했어 바나나 어디? 와일드 바나나 오오 저 이거 찾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바나나가 많이 없더라고 저건 안 익은 건데 저런 거를 삶거나 쪄 먹더라고 태워서도 먹어요 아 태워서도 먹어 그러면 약간 네. 식감이 감자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일단 숲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붙어있었는데 진짜 안 보이거든요 완전 보고색이 너무 심하게 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 소와 다르게 굉장히 다리가 길고 아이고 어? 아이고 소리 좀 그만해. 다당 다당 다당 다당 다당 하늘소 EDM 처음 보시죠?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네. 자 이제 부리님이 숙소로 들고 가신답니다. 이따가 드신대요. 안 먹어. <웃음> 이따 장주 먹는대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이거 반응 바로바로 바로 오네. 뭐 하면. 여러분 이 녀석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개미같이안 생겼는데 다케톤이라고 하는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입이 쫙 이렇게 벌어진 게 약간 사슴벌레 같고 대가리는 가옷 같습니다. 힘 세요 얘. 얘 성질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건드리면 개미들 엄청 발발되면 도망가는 거 아시죠? 예. <웃음> 네. 어, 얘도 그렇네요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기 물린 거 보이시죠 목이 미쳤습니다 진짜 리치느끼들이요 이거 다 물렸죠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싹다 지금 목이 엄청 물려가지고 다리는 더해요 여러분 아마존 힘든 게 제가 모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흰 개미로 보충을 할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잡아쳐먹을 거예요 아삭아삭 어 쉣다 퍽저벌제 겨드랑이 썼던 벌이거든요 이리 빨래개야 넌 뒤졌어 콜라야가래 오케이아사리발레기한놈 죽였다 자 그럼 그때 벌룩 쏘였댔는데 성은 여기 겨드랑이 모자이크 해줘야 된다 자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센불은 아니라서 지금 요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원숭아 원숭아 어디가 원숭아 개미 먹으러 왔니 귀엽죠 오, 여러분 오, 애완용으로 여기서 키우더라고요청설모 마냥이네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손바닥만 해요 와 너무 키우고 싶다 그런 거. 자 여러분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리발레끼들이 대낮부터 락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래 하는구만 럭력이 좋구만 진짜했다부러움누 눈이 먼브르가 락짓기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녀석은 브루님이 아주 애타게 찾던 군대김이라는 녀석인데 입을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물리면 엄청 아파가지고 살에 그냥 파인다고 합니다 약간 스타그래부터 울트라리스 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브루이 한번 물렸었는데 안 아픈 척했다고 합니다. 브루이 영상 보시면은 안 아픈 척할 거예요. 사실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녀석은 총알 개미라고 하는 녀석인데 제 영상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개미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엉덩이에서 산 액체를 뽑는 녀석이 있고 엉덩이에서 침이 나와서 말벌처럼 침을 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녀석은침 개미 종류라고 하고 이침에 쏘이면요 최소 이틀은 열이 나고 사일은 알아눕는다고요. 크기도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크기지? 아, 죄송해요 손톱 못 깎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이시죠? 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심으로 지금 엉덩이 꼼짝꼼 하는 거봐리바레 꽁자 고자고한거확 먹어버려 볼까다리바리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오시면 개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야너 너무 귀엽다 아이 음, 예뻐 여기서 본 강아지 중 가장 깨끗하고 뭔가 사람 좋아하고 너무 귀엽다 넌 관리됐네 복 받았다 임마 여기는 이제 다른 마을이에요 이 아마존 숲 중간중간에 이런 마을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칠면종이 닭이니 오골게니 뭐니 가라 배고프니까 안녕 애기들도 이렇게 귀엽게 놉니다 쟤네들은 목이 괜찮을라나? 면역이 있긴 아닐까 면역이 있을까? 그렇죠 애기때부터 물렸겠죠 형 눈치 보지 마라 야 당당하게 살아 <웃음> 너무 귀여워 귀 봐봐 야야야 야, 야, 야, 야, 하지 말래 나 건들지 마 <웃음> 야생 코코넛이신데 캡틴 이스 이스 코코넛? 예스 코코넛 아 네. 근데 코코넛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저희 아마존 와서. 와 엄청 큽니다 다 이렇게 큰거 처음 봐 나도 우와 여러분 지금 저기 개구리 빵네이 네. 네.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다트프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굉장히 소형종인데 독이 세가지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블로우건 같은 걸로 침을 만들어서 다트프로그에 독을 묻힌 다음에 서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 우선은 발을 좀 쪽쪽으로 네. 네. 해서 네네네네. 아마, 네 네, 네. 네. 볼게요. 아, 들어갔어요. 아하. 다섯포는 맞죠? 예. 네. 갑자기 앞에 팡팡팡 뛰어 가더라고요. 유닛. Yeah, yeah. I need. Be careful. Poison. 아, 근데 손 닦으면 돼요 오, 캡틴. 설마. 설마 캡틴. 오! 와! 와! 캡틴, you cool. Maybe. 어. <웃음> 어디 가. 아, 아. she's wrong 아, she's gone out of my life <웃음> uh, it's okay 아. but you're so cool really 자 여러분 저 다트프록을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야생에서 그래도 봐서 다행입니다 못 잡았지만 손으로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씻으면 되긴 하지만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일단 흰 개미 먹자 자 여러분 그리고 방금 브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트프록이 개미를 먹고 독을 생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육돼서 키우는 애들은 보통 초파리를 먹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독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다트포르크에 독이 없어진다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That's right 자, 여러분 제가 뱀 발견했거든요 오오 공격태세 공격태세 와 방금 공격태세 한거 봤어요? 우와, 와 개허터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갔는데 뭔가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고 내가 어. 와우 하니까 그러니까 뱀도 놀래가지고 부우이게 음. 갔어요 와 진짜 벌쩍벌쩍 뛰었어요 독사였어요? 저 얼굴을 제대로 못 그, 봤어요 얼굴못 봤어요 얘가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 살짝 봤는데 아, 그냥 어. 살벌했죠? 이렇게 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 와저뱀 나왔으면 좋겠어요 캡틴뱀 잡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독사 아닌 거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뱀을 그냥 야생에서 꼬워 먹잖아요 와 근데 종류는 처음 본 종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종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겉에 봤을 때 되게 반질반질 거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가방 만들면 참 좋겠어요 아 참고로 여러분 그 뱀을 제가 먼저 봐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제가 모르고 밟았잖아요 근데 물었다 독사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생명보험 나상나상 자, 여러분 아마존 숲페인의 마을이 갑자기 나왔는데 다들 축구하고 있어요 <웃음> 뭔가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요? 강아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기 에이 어디 뭘 안다고 하냐 임마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구아나가 있다고 하는데 보이시죠? 진짜 리얼 그린 이구아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봤습니다 여러분 야생 이구아나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방금 20배를 확대해서 보건데 캡치는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나 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입공 개미라고 하는 건데 요런 입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들고 갑니다 제 1일차 영상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흙 같은 것도 지금 얘네들이 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집인데 이집 규모가 엄청 커요 그냥 이게 싹다 얘네 집이에요 왜냐면 이 나뭇잎을 가져가서 안에서 버섯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개미입니다 제가 첫날에 이녀석 병정 개미 대가리 큰 거먹었잖아요 굉장히 라임 맛이 나고 엄청나게 향이 강했어요. 독성은 없다고 했으니까 먹었는데 오늘은 흰 게벨 찾아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뭇잎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방금 목이 있었어요. 리바. 뭐 나뭇잎인 줄 알고 잡았는데 목이네. 눈 처물고 있었네 이렇게 이거. 자, 여러분 길 가다가 굉장히 이쁘장한 사마귀를 발견했는데 제가 육식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오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딱한 마디 정도. 우리나라 사마귀보다 훨씬 더 예쁘장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도 에 연가시 이렇게 질려. 가져가서 물에 넣어볼까? 오, 그렇게 안 튄다, 빠르게. 응? 오, 뭐야? 얘좀 빡센가 봐? 여러분, 이 두리안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 되게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먹진 않은것 같습니다 보니까 와 여기 뭐 나오겠다 그죠 족대질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아 어, 족대 가져왔어야 했어 근데 진짜 짐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족대까지는 챙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씨 아까 모기 물린거 이씨 리말래기 모스키토키 뭐 있어 뭐 있어? 꽤큰놈마미어 아니 뭐였어 오뭐 닮았어? 머리는 블루통같이 블루통스킨크 혹시 까지? 나 할까요? 진짜 아, 좋아하는데 그럼 어아예 열매네 열매 열매 아니, 그... 열매 열매, 아, 열매, 열매. 나가네, 나갔나 아 너무 아. 아. 보고싶다 약간 뭉툭하고 귀여운 그런 대가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블루통스크 고 여기 보시면 사진 따로 있죠. 이게 표가 파래 가지고 블루탕스 킹크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 키웠었고 혹시 곤충원 어머니에서 분양을 하고 있나요? 네, 방금 사진도 곤충원 아니 거고요. 곤충니에서 <웃음> <거고요. 근데 웃음> 인도네시아에 있는 <웃음> 것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제서 곤충원 어머니 홍보만세 번째 하는 거 같은데. 대기합니다. <웃음> 편집 <30당> 당하니까. <웃음> 저는 지금 흰개미를 찾아서 그래서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이거 그 뭐야? 양재 꽃시장에서 본거 같은데. 이것도.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돈을 주고 입양을 해야 볼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그냥 자연에 있다는 것 자체. 제가 사실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거 뭐야요무 익어보세요. 이거 양재수 목원에팔잖아 이거 뭐야 이거 헹겜이 니고 여러분 또 다른 개임가있는데 엉덩이에 무늬가 있어요. 일단 헹개이 아니니까 패스. 저기 로마뱀 한 마리 보이시죠? 저거 에널 정류네 에널. 에널? 불이 빨고 있는데 얘가? 오 빤다 빤다. 살 빨라 그런다. 여러분 지금 헌터분이 이거 잡아주셨거든요? 어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저러 지금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든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저거? 아, 블루테일스 킹크구나 어디야? 저기죠 지금 머리 막들어갔다이렇게 아, 그냥 주변에 돌아보면 방금 도마 뱀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진짜 아마존이고 근데 이제 원하는 목적을 찾기에는 역시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웃음> l 츠 t s go. l 아, 이동. 이거 그거네. 여기에 흠집을 내면 저런 식으로 우유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커피나 우유 같은데 타 먹으면은 약으로 먹은대요. 면역력 효과 증진. 아.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수액이 우유처럼 막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 신기합니다. 오, 똑똑하다. 아니 영어도 잘하고 진짜 똑똑하고 이제. Yeah sure. 더 말해줄까? Yeah yeah more 더 어, 진짜 영어도 잘하고요. Yes. 똑똑하고요. Yes. yes. 진짜 영어도 잘해요. 예 yeah. a and then. 어, 영어도 잘해 여러분 <웃음> <웃음> 가다가 우리나라 송충이랑 비슷한 녀석을 만났어요 보세요 와 여러분 개빡세게 생겼죠 우리나라 송충이도 약간 요런식으로 털이 나있는데 요거는 털이 아니라 무슨 가시가 엄청나게 나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같은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오. 오 대들어 오 엄청 세워 오 야, 이거 먹어 니 미안해. 자, 여러분 저런 거는 함부로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진짜 리즈입니다. 진짜 러머니 대성 통고. 여러분 또뭘 발견했는데 저게 개미라고 하거든요. 오셰 공황장애 아니 황공황장이래 황고부증 을릴것 같은데. 와 신기합니다. 저 개미래요. 일단 흰 개미는 아니에요. Where is white and I want to eat delicious. Where is white and where is white and Captain please find white and 거의 초동 영어. <웃음> 너무 잡아달라고 찡찡대는 거. 맞아가지고 <웃음> 그나마 노래로 만들어 봤습니다. 귀엽기라도 해야지. 롯데스 여러분 비 옵니다. 제가 아 봤을 때 스콜인 것 같은데 아, 비소리 들리시오. 아유. 이게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소리가 많이 안 와도 엄청 크게 들리는데 지금 많이 오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스콜이라고. 이쪽에는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비가 꽉 쏟아지고 천둥번개 바바바바 한 시간 치고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맑아져요. 그런 장면을 여기에 있으면서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나가서 개미 사냥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것을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림박한 상황이요. 얘 보세요, 대벌레처럼 이렇게 하고 있네. 어, 어, 어, 어, 우리나라 좀사막이 같다. 쉘 여러분, 쉘 the f o r w a t is t h a t 어 이상한 여수 발견했습니다. 전 도망갈래요. 자 여러분 지금 하산했고, 자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만 2 시간 4 0 분을 하이킹을 했거든요. 오후에 가서 무조건 힘 g e 먹고 계다. 다 캡틴 충성 충성. <웃음> <웃음> 자 다시 정글 들어갑니다. Let's go jungle. <웃음> 자 캡틴이 여기를 뒤지고 있어요. 수셔 다 찔러. 아이 이거 거미디언 여러분 흰개미집 발견했습니다 오오오오오 나다 no oh, no, no, no, no. This is the... different 아 ah, different? Oh, 자 여러분 요거는 다른 개미라고 하거든요 얘 진짜 흰개미네 다큐에서 보던 흰개미가 이런 흰개미던데 보이시죠 여러분 완전 흰개미 진짜 흰개미입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나? 근데 이거 먹어도 네. 되나? 캡틴 <웃음> Can 아이이아아 Safe This is the white color It's d i f r i g w t here 아아아아아 아아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많이 말라있다 so can I can I eat white color safe same. 자 여러분 요것도 다 먹어도 된대요 자 여러분 진짜 다큐에서 보던 흰김미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야 신기하다 애들 이렇게 해도 장주에 안 물지? 네오 예? 어, 이거 지금 지금 바로 먹어도 돼? 되지 않을까요? 아, 아 나, 나중에 모아서 먹을게 더큰 집을 찾아서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왜 그래요 부린이? 풀렸어 지금 아 조심해 독 있는 거였으면 너 벌써 죽은 거야 인마 아마존에 무덤 생기고 싶어 독 들어가면 빨아주겠지 <웃음> 내가 당연히 추룩추룩 빨지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그런 걸 거예요 뜯어볼게요 엄청 딱딱한데 이거? 손으로 안되네 그래서 칼로 했구나 나중에 갈게요 어? 근데 너무 딱딱해 이거 손곳 같은 걸로 하면 잘될것 같은데 저도 손으로 금방 될줄 알았는데 삐죽한 게 필요합니다 아, 우 그. 진짜 많다 조금 채취를 해볼까요? 근데 네, 이거는 네, 그게 아니에요 It's inside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버리고 간 집인 것 같고 칼이 있네 아 맞네? 장주 칼이 있어 칼한번 써보자 장주야 자, 자 그럼 이제 나오면 이 칼로 한번 쑤셔보도록 할게요 Empty It's empty 아 와, 엄청 딱딱한데? 이걸로 안 되는데요? 우와, 이거 심한데? 다른 걸로 옮겨볼게요. 어, 저거 뭐예요? 오. 저분 저거, 벌 아니에요? 자, 밑에 지금 엄청 뚜껑 패고 계시거든요? 우와! 야, 개미 엄청 커요. 저거는 흰 개미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개미다. 조심해야 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위험해 보이지 않아. 딱 봐도? 벌. 우와. 근데 벌 같은 집에서 이런 개미가 나오네. 신기해요. 어, 뭐 잡았다. 와, 와차와차와차 꾸무지 꿈무지 개쩐다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우와 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개미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크기도 너무 커요 지금 거의 한요 정도 사이즈는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순하고 귀엽게 생긴 흰개미 먹을래요 어, 여러분 오, 저기에 큰거 하나 있습니다 덩어리 저것도 가서 뉴케팀 분이 부셔주실 겁니다 박살전공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나 봐요. 어, 이 대, 대, 대, 작은데 한번 두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 아, 이건 또 다른 거네. 흰개미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흰개미가 아니에요. 집이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른 개미가 살고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 와, 저기 진짜 큰거 나왔습니다. 우리 헌터분 몸통만 해요, 저거. 헌터분은 진짜 헌터 같아. 예? 그럼 우리 아, 네, 헌터는 가이드. <웃음> 여기도 감 보는 것 같아요. 어, 맞나 봐. 오, 오 저거 따 주신다. Throw there. Throw, yeah. throw there. Yeah. Yeah. <웃음> 와, yeah. 드디어. Can you please More. More. More. More. <웃음> 와, 하지만 얘들은 네 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물통, 부리이 혹시 꺼낼 수 있어요? 제발. 야, 야, 야. 이렇게 해서, 와, 퀸, 퀸, 퀸, 퀸. 여왕개미래요. 아, 큰 yeah, 것들이. Yeah, yeah. 오, 날개 달렸어. 오, 그러네. 신기하다. 진짜, 진짜, 진짜. 다 먹어도 되겠죠? 그쵸. 야, 이거 황금 보증 있는 사람들은 약간 스키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라고 참고 보세요. 물을 조금 마시고이 물을 안에다가 한번 넣어서 익사를 시켜볼게요. 한번 담아볼까요? 얘네들은 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는 안 올라온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거를 그냥 여기 넣고 이렇게 털어, 털어, 털어. 물 아까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 물을 안 먹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네. <웃음> 털린다. 자, 이렇게 또 다시 손가락 해놓고 물 마시러 올라올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나뭇가지 해놓고 이렇게 털어야 될것 같아요. 자, 나뭇가지로 다시 할게요. 나뭇가지 타고 올라오면 다 넣고 다다다 털면 애들이 안에 저렇게 떠다녀서 익살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먹으면 돼요. 일단 계속 채취를 먼저 해볼게요. 바닥이 겁나 많은데요? 이동하네. 오, 엄청 많아. 우선 여왕을 담읍시다. 네. 여 너무 약한데? 영 바로 터지죠? 너무 약해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가다 하시죠 노가다 고다다 세워만 어. 되는구나어 어. 어.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원숭이들이 나무꽂아놓고 기다리는 걸아 원숭이들이 원숭이네. 이렇게 해서 먹어? 야 우리가 또 원숭이한테 배우다니 <웃음> <웃음>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그게 있네 와 바닥에 너무 많아 나뭇잎이 오이토토토 야야야 토 야야야 다 아, <웃음>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여기 여기 맞다 <웃음> 여기 엄청 많다 여기 아, 잠깐만 이거 나뭇잎 털어, 털어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잭파잭파와 그래 지금 많이 하긴 했는데 마리스가 저희가 하나하나 채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거를 다 따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땡큐 베리 땡큐 진짜 모기가 살인적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미치겠어요 간격 자 일단 저거를 지금 패고 있습니다 오, 우와 여러분 크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뿌리를 따고 있어요 거의 다 땄어요 우와 우와 땡큐 <웃음> 우와 진짜 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싹다 똑같은 흰개미들 여기 막 떨어져야 돼야야 이거 이거 부어야겠다 오야야야이거만 해도 빨리 되겠다 자, 여러분 일단 최대한 많이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방금 썸네일 찍으려고 저걸 들어봤는데 약간 소나무 진냄새가 굉장히 진득컨이 납니다 근데 막 손이 진득거리거나객진득거리네야 <웃음> 볼에 같이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털었어야 되나? 이렇게 오? 하고 오야야 털면은 이렇게 남잖아요? 얘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오오 오오오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깔기 모양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털어요 자 이렇게 털고 안돼요 안됩니다 아, <웃음> 잠시만요 이거 잭팟이거든요 잭팟 잭파! 와 얘네 일렬로 이렇게 움직임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데페로몬 뿜으면서 일렬로 아, 잘 다니더라고요 길을 앞으로 만들어 준 거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채취를 했으니까 요건 이제 들고 가서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얘네들이 걸러낸 다음에 야생 바다나잎을 따가지고 싸서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 걸르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와이 개미 한번 보주세요와어 잠시만 이거 잭팟이잖아 놓칠 수없지 나무채로 넣어 아, 레츠고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길에 파란색 도마뱀 이 있었어요 어, 어, 어디? 네. 오, 오, 블루테일 스킨크 아니야? 아블루테일 아, 아, 블루테일 스킨크네 저희 영상에서 첫날 보여드렸던 블루테일 스킨크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나왔어 에이, 에이. 다시 올라갔어 이야 스킨크 종류는 겁나게 빨라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아 놓쳤어 놓쳤어? 와 엄청나다 어저빨라저 만졌거든요 어, 어 잡았다 <웃음> 오, 어 잡았다 잡았다 진짜 잡았어요? 나이스 아자 여러분 이게 블루테일 스킨크라고 하는데 오 발색이 너무 예쁩니다 꼬리 보세요 그리고 동아이분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저희가 잡는 과정에서 좀 꼬리가 잘린 것 같은데 다시 놔줄거니까 그리고 요 꼬리는 다시 자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예쁘다 이 발톱 힘이 새끼데도 생각보다 느껴져서 너무 귀여워요 아 예뻐 집 와서 키우고 싶다 같이 갈래? 분바야 있는데 가서 먹힐래? 제로 얘는 다시 놔줄게요 야 올라가 가가 가. 아 그래 그래 와유 낙사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흰게미를 잡아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바나나잎이 있습니다 요 바나나잎을 따가지고 거기에 싸서 숯불에 해가지고 찌는 느낌으로 해서 추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잎을 따야 되거든요 어우 이 무서워 여기 뭐가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요걸 한번 따봐요 오오 오, 오, 엄청 질긴데물 나와요 안 되는구나 칼 있어 상추야? 지금 없어요 <웃음> 아니면 쭉 찢어요 쭉 그냥 이렇게. 김치 찢듯이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웃음> <웃음> 안 되네. 에이, 야, <웃음> 자 여러분 칼 가져와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칼을 다시 가져왔어요.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바나나 잎을 땄거든요. 이제 여기 한번 싸가지고 해보도록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를 흰개미들만 골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여러분 물에 탄 제떨이 같치는데 제떨이 아니에요. This is ant. And ant here and 그래서 <웃음> <해서>.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이거를 큰 대야에 부어야 될것 같은데. Can I use 어야 눈치 백단 어 채반이 있어 채반이 너무 까만데 괜찮아요 뭐다 이렇게 삽니다 야 개미 먹을래 개미. <웃음> 귀여워 아, 땡큐. 근데 이거를 여기다 부으면 안될것 같은데. 안걸려질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지?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개미만 고려. 이렇게 음. 이렇게 타가요 음.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이 개미 나오거든요. 오, 엄청 많이 잡았네. 어, 땡큐. help me. we only a n d we want. 자, 여러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물을 다시 여기 넣었는데. 아. 음, 아, 아. 음, 오 론나 깔끔. 오, very good. 자, 이제 여기서 개미만 골라야 되는데. 그냥 개미는, 내가 봤어. 영 개미 가능할 응, 것 같아. 그냥 조금 요런 식으로 어. 해 가지고. 아, 어, 네, 네. 어, 예, 예. 도와주신 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 이거 해보신 것 같은데 아, 아 여기에서 개미만 나오게 하나봐요 안된다 어또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웃음> 아물 이렇게 드셔보셨나? 그런 것 같은데? 오 진짜 오 된다, 나온다 된다, 나온다 자 여러분 지금 개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개미만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여기 걸러요 그러면 이제 개미만 여기 남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많이 드셨나 그, 보다 Did you... 아, 아, 아 드셔본 적이 있으시다며 그리고 여기에 딱 올려요 와이 개미 e 플리즈 오케이 야 역시 여기 계시는 현지인의 노하우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우왕장왕 했잖아요 하나쳐야될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와 더 많아 더 많아 아 이렇게 해서 드시는구나 캡틴은 물어보니까 안 먹는다고 자기는 에, 에, 에. 캡틴 한국사람이잖아요 여기 흰개미 중에 여왕개미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커가지고 안 걸러지거든요 저거는 몇 마리만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또 걸러줄게요 오우 제일 많다 오자 그리고 여기에 부어주실겁니다 나이스 e 리 e 자, 기게 여왕개미거든요. 자, 여왕개미들 조금 넣을게요. 야, 이게 뭐야? 아우, 땡큐. 여왕개미 골라오셨다 아우, r e a l l 땡큐. 그렇게 뭐 크게 부담감 은 없는 그겁니다. 한국에도 좀 있는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인데. 개미는 사실 단백질만으로 많이 먹잖아. 저도 한국에서도 불게임 먹어봤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하니까 이상하네, 리바. 중간중간 나무 조각을 소스로 넣어주시네요. 오케이, 땡큐, 땡큐, t h a t 여기서 자, 접는 거를. 아하 이게 방식이 있네 올라오는거봐 우와 이래가지고 이게 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묶으러 가야 되는데 묶는 것도 이제 천연 재료로 아하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우리 엄마 다시 어디 가고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아 바로 이렇게 여기 지금 숯불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요거를 쪄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지에서 단백질 보충을 하는 방법인데 요런 거를 제가 아마존에 와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사실 할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와 10분이다 한번 바로 펼쳐볼게요 자 제가 개인먹 다다 사이드 디 사이드 디 뭔데? 예. <웃음> 너는 이 닭이 아니 저기 있는 병아리를 가리킨 것 같은데 맞니? 아니, 아니, 닭이죠 닭오 <웃음> 뭐야 숯불분이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숯 안에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숯에 그냥 넣어버렸네 이거 약간 감자고구마 할때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그냥 넣어버렸어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바나나 입에 불이 안 붙어요 이게 아까 저희가 딸때 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물이 많아서 이게 불이 안 붙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쉣터 아, 자 이따 한번 까볼게요 자 여러분 개미 저희 먹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땅바닥에 있는 개미 먹고 있습니다 다된거 어, 같아요 어다 됐어? 어 와우 피니쉬 우와 어, 거 뭐야? 떡처럼 됐네 진짜 고소한 냄새 오, 야. 오 고소한 냄새 나 그쵸 오 진짜 고소한 냄새야 여러분 사실 그 밤? 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나나이로에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 나 여왕 먹고 싶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왕 여왕 한마리만 먹으면 맛 나겠어요? 여왕 두마리? 자 브리님의 여왕개미 지금 드셔보신대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어때요?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약간 숯불 알밤? 알밤 밥아 지금 저런 밥맛 냄새도 밥 냄새가 나고 여러분 지금 만져봤을 때는 약간 수분기 많은 떡 같은 아니야. 느낌이거든요? 장주야 한번 먹어봐 일개미도 조금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많이 먹네 나문데 그거 나무아야 <웃음> 나무 단백질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무좋아 츄 베럽 되니? 당연하죠 <웃음> 장주 하나 둘셋츄 베럽 <웃음> 발음 왜 굴려 <웃음> 음 괜찮아? 진짜 맛있어? 아닌 거 같은데 장주? 아 근데 나이 먹었지 <웃음> 어때? 괜찮요 여왕만 따로 아, 알아서, 이게, 먹어봐 알았어 먹어봐 일개가 향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음 어때? 멋있다니까? 여왕은 약간 태운 맛 맛? 태운 근데... 밥 맛? 일개미는 향이 좀 달라요 일개미는 별로야? <웃음> 향이 있어요 특게아 아, 진짜로? 먹어보시잖아요, 한번 먹어볼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한번 퍼가지고 숙대로 먹는다고 아이 저저도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나무인데? <웃음> 어 냄새 되게 구수한 탄밥냄새가 납니다 음!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음! 우리! 그 밤이랑 약간 화한 맛이 나 아까 제가 그 아! <웃음> 보장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무슨 말이냐면 맛 맛이 조금 나다가 흰게이짐 만졌을 때그 송진 향 있죠? 네. 그 향이 일기미 이 맛에 많이 나요 그 나무를... 화한 나무. 화한 느낌의 그런 나 먹어볼게 특이한 향이 나죠 뭔가 음. 어. 아, <웃음> 무슨 맛이 나 거야? 먹어 볼게요. 아. 일단 아, 마도 현지분들이 먹은 거니까 삼켜 볼게요. 아, 네, 일단. 네. 그 그래,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막 미친 듯이 구역질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밥맛 플러스 화학약품 맛이 납니다. 그럼 먹어 보세요. 나무 같이 생겨서 같이 먹는 거죠? 이게 나무 맛이 섞여서 그런 거야? 얘네가 머리 쪽 씹으면 뭔가 이게 맛이 나는 거 같아요. 머리 쪽이 딱딱하잖아요. 머리 쪽이. 먹어, 먹어 봐 봐. 아 이거 나무잖아 이거 아나무 <웃음> 개미만 먹으면 맛있어요 개미만? 응? 어나 여왕개미만 먹어볼까? 두 마리 아까 먹었는데 맛났죠? 자, 여러분 저 여왕개미 <웃음> 자네 마리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엔 여왕개미 네 마리만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완전 밤인데? 여러분 일개미는 먹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음> 봤을 여왕개미만 딱 해서 먹었는데 진짜 리얼 밤맛나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한 마리만 더 먹어볼게요 지금 딱한 마리 남았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는 진짜 완전 리얼 밥맛입니다. 이분들 한번 드려볼게요. Hey, okay, get dry? No. Haha, w 이 y w h Hat r right. No? No? Okay, okay. 내가 아까 뱉는거 봤거든. <웃음> 자, 이분들은 안 드시나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 해서 현지에서 먹을 수만 있는 자연산 흰개미를 진짜 엄청 큰 집을 발견해서 잡아가지고 가면 추베를 빼봤는데 또 이런 거 아마존 아니면 또 언제 와서 해보겠습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다음 아마존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Oh, d o n 바라뇨! Really no? 네 <웃음> 예, 오케이 오케이 장주가 또 일개미만 먹어본데요 아, 아까 남문지 일개미 맛인지 나무 일개미 일개미 맛이 맞는 것 같아요 아 화해 이상한 향이 나네. 그 여기. 송진향 나지 약간 맞아 오 화하다 화다 어어 그지 화하지 머리에 슥혀요 사과삭하게 갑자기 어? 기절하는 거 아니야? <웃음> 잘해 잘해 두고 온 조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어? 어, 버린다 버려 닭들아 먹어라 <웃음>